위생사 국시 환경위생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고 답을 빨리빨리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 용접작업을 할때 금속 전기가 응축되어 발생하는 고체 입자는 답은 퓸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퓸 훈련이라고 얘기해요. 어, 스모크 그러면 매연 익히 매연 어떤 그것인지 설명은 안 해도 고체 입자 미스트 스모크보다는 좀더 미세한 스모그는 스모크 앤드 파 에어로졸 자, 답은 1번, 2번 에, 여름철 도시지역에서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2차 대기오염물질 1차 오염물질이 어떤 햇볕의 자외선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2차 오염물질이다. 알데하이드입니다. 알데하이드. 3번 대륙권에서 고도가 100m 상승할 때 기온은 몇도 정도 낮아지냐. 0.65도입니다. 0.65도. 4.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있는 대기권역은 3번 승층권입니다승천권 5번. LA, 로스앤젤레스 스모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온 역전, 뭐 복사 역전이고 발생 원인 석유 연소, 발생 시기 뭐 등등 나오는데 자, LA는 석유 석유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입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게 런던 런던은 석탄입니다. 석탄 자그 다음 6번 대기오염 배출시설에서 황산화물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냥 황산화물은 물에 잘 녹아요. 녹아들면 아 황산 황산으로 되잖아. 그래서 세정집진 위에서 물로서 스프레이를, 아니면은 황산, 황산이 녹으면은 산이 되니까, 아, 뭐, 연기성, 뭐, 수산, 나트륨, 이런 거, 액을 좀묽게 해가지고라도 세정 집진을 하면은 잘 제거가 되겠죠. 그 다음 7번. 역사적인 대기 오염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상 조건은 답은 기온 역전입니다. 8번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계선는 CO2, 이산화탄소. 8번 지하공간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벽의 균열이나 지하수의 누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오염물질. 지하공간 그러면 은 라돈입니다. 라돈이 무거워요. 그래서 지하, 반지하 이런 쪽에 오염을 시키기 쉽습니다. 그 다음, 10번. 실내에서 0.5mps 이하의 기류를 측정할 수 있는 기, 기구은 실내에서 기류를 측정한다. 카타, 카타 온도계. 카타 온도계. 그 다음, 11번. 인체에서 체열 발산 비율이 가장 큰 것은 어딜까요? 답은? 피부, 피부에서 정발입니까? 복사전도입니까? 예, 복사전도. 그 다음 12번, 실내에서 안정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어복 기후는? 어복을 입었다. 4번, 31도에서 33도. 자, 13번. 실내 환경에서 미, 시, 실내 환경에서의 생물학적 생물학적 유해 인자. 음, 뭐 생물학적 그랬으니까 뭐진 먼지 진드기겠지. 다른 것들은 고열, 소음, 뭐 자외선, 비전리 방사선. 이다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물리적인 유해 인자입니다. 그다음 14번. 비전리방사선에 해당하는 것은 자 감마, 베타, 알파, 엑스 이거는 다 전리방사선입니다. 가시광선 15번 자외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외선 열선으로 불린다. 자외선이 열선이 아니고 적외선이 열선 2번 바이타민 D 형성에 관여한다. 답은 2번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다 짧지. 그죠 인체 피부 온도를 상승시킨다. 이거는 적외선. 일사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된다. 역시 적외선. 문제 쉽죠? 16번. 전리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가장 높은 인체 부위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 골수. 17. 탄소화합물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입경 1마이크로미터 이상 입자상 물질은 뭐냐? 금이 18번 산소에 비해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250에서 300배 정도 높아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감소시키는 기체상 물질은 일산화탄소. 19. 여과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하루 처리량이 25,000톤. 여과속도는, 그러니까 처리량을 면적으로 나누면 여과속도 나올 거 아니야. 그죠? 1일 25m. 20. 물의 경도를 낮추기 위해서 물의 연수화 과정에서 제거해야 하는 물질은 칼슘입니다. 경도 나타낸 대표적인 가장 많은 물질이 칼슘이니까 칼슘 낮추면 돼. 그 다음. 상수의 염소소독에서 살균력이 가장 강한 것은, 답은 2번, HOCL. 22번, 내분비계 결합 물질이 수용체 결합 부위를 차단함으로 정상 호르몬이 수용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봉쇄적. 수질 오염에서 미남았다 미나 았다 나오면 유기수원. 이따이, 이따이, 카드뮴. 24. 질소, 인등, 영양 물질이 다량 함유된 하수가 바다로 유입되어 나타나는 것은 적조현상. 적조현상. 25. 하수의 물리적 자정작용은 침전. 나머지 산화, 뭐 환원, 중화, 뭐 이런 것들은 다 화학적. 자격, 화학적 자전 작용. 뭐 식균은 뭐 이거 미생물 균이니까 뭐 생물학적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 원수를 두꺼운 모래층에 통과시켜 부유물을 제거하는 공정은 여과. 여과. 이십칠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염소 소독 부산물은 트리할로메탄, 예, 트리할로메탄. C H C L 3 리 하면은 3개, 할로우 하면은 지금 염소 소독이 했으니까 염소. 28번. 수질 오염 현상 중 부영양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네. 5번. 식물성 프랑톤 수가 증가한다. 나머지는 다 틀렸단 얘기야 29번. 수질 오염원 중 점오염원. 점오염원은 그 수질 오염이 어디에서? 오염 오염이 나오는지를 알 안다 얘기에요 발원지를 안다 어딥니까 축사, 축사. 나머지는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잖아 네. 광범위한 그래 점오염원에 반대되는 명칭을 B점오염원 이렇게 B 아닐 B 썼어 B점 30 폐수 중 유기화물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chemical oxygen demand 약자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산화제 과망간산 카륨 과망간산 카륨을 많이 쓰지만은 꼭과망간산 카륨만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산화제가 있죠 그래, 크롬산 카륨 31번 일반적인 정수처리 과정으로 오른 것은? 답은? 제일 끝에 소독할 거고. 그죠? <웃음> 5번아요? 침사, 침전, 아, 네. 여과, 소독. 32. 하수처리 시 침사지 설치 목적은? 침사지. 그러니까, 예, 네. 모래, 자갈 이런 것들이 와서 일단 제거가 되어야 될거 아니야. 침사지에서. 어? 토사류 제거. 33. 폐수의 생물학적 처리 방법은? 살수 여산. 살수 여산. 34. 폐수의 쓰러지 처리 순서로 옳은 것은? 답은. 최종적으로는 자... 농축, 계량, 탈수, 건조, 소각 3번이가 오케이 35. 폐기물의 부피를 줄여 매립제 사용기간을 늘리는 전처리 방법은? 부피를 줄여 부피 줄일 수 있는 게 분별, 선별, 압축, 중화, 퇴비, 압축이겠네 36. 폐기물 관리법상 지정 폐기물은? 폐성명 37. 폐기물 소각법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 4번. 폐열을 회수해서 재이용이 가능하다. 저온 연소시 뭐,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게 뭐, 저온 연소시 다이옥신이 발생하면 이게 장점이 될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 단점이지. 그러니까 저 연소시에, 저온 연소시에 다이옥신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욕신이 발생 안되는 안 고온에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38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관리원칙의 우선순위로 오른 것은 4번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소각하고 매립 해야 될 부분은 매립하자 39 폐기물관리법상 의료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의 색상은 예, 흰색. 의료 폐기물 흰색. 40번. 의료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관 창고는 주 1회 이상 약물 소독을 한다. 예, 1번. 나머진 틀렸다. 41. 레이노병이 발생하기 쉬운 신체 부위는 예 손가락. 레이노병이 뭡니까? 너무 진동을 많이 이렇게 두었을 때 에,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42. 고온다습한 작업장에 근로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직업병원 어, 열중증 43. 물리적 장벽을 이용해서 작업자의 유해물질 노출량을 줄인다. 격리 교육 대치 조정 환기 격리 44. 소독제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4번 오케이 석탄산 개수가 높을 것. 석탄산이 뭡니까? 페놀입니다. 그러니까 페놀, 페놀 석탄산 개수가 높다는 얘기는 소독제가 효력이 강하다. 그 말입니다. 45 미생물 발육을 저지 또는 정지하는 방법은 미생물 발육 화력을 저지 또는 정지한다. 방부. 예, 방부제, 방부. 방부, 뭐 소독, 살균, 멸균 구분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4 6 세균에 오염된 의복의 소독 방법으로 오른 것은? 5번. 5번. 예. 의복, 그랬으니까 1 0 0도시 물에서 30분간 열탕 소독한다. 47번. 미생물을 살균하여 물과 공기의 자정작용에 기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미생물을 살균하고 물과 공기의 자정작용에 기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뭐, 살균력이 있는 게 뭐냐? 감마 엑서, 자외선, 초음파, 가시광선. 자외선이겠지, 그죠? 48. 주택의 자연조명에서 방바닥 면적에 대한 창의 크기로 적절한 것은? 5번. 답은? 5번. 14에서 20%. 49.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물질은? 어, 예, 답은 포멀드 하이드입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 뭐, 이산화탄소는 없네, 여기에? 넣어놓으면은, 응? 자, 여기서는 포멀드 하이드. 50번. 카타, 카타 온도의 카타 냉각력은? 그에, 오번 기온, 기습, 기류, 종합적 작용에 의해서 인체 표면에 체열 발산량을 말한다. 카타 냉각력. 자. 빛, 자외선 영역. 200에서 400. 대개 200에서 한290 나노메타는요, 오존층에서 흡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 흡수는 못하잖아. 약 살균력 뛰는 영역이 한 240에서 290나노메터 영역 자외선입니다. 그 다음 280에서 320 그러는 걸 이건 도노라선 혹은 근강선 그러는 자외선 영역입니다. 우리 바이타민 D 피부에서 만들 수 있는 자외선 영역 그 다음 가시광선 영역 400에서 800 혹은 뭐뭐 400에서 780나노메타 뭐 영역 자 눈에 적당한 조도는 100에서 1000룩스 그 다음 적외선은 인프라레더해서 IR하고 780에서 3 0 0나노메타 영역에 빛입니다. 열선 온실효과를 띱니다자이 빛입니다. 빛이 이렇게 자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빛은 또 어떤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입자성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두개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수 있는 영역이 여기에 400에서 한 780, 800나노메터 빨주노초파남복 보라 바깥에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 적외선 바깥에 인프라레더 적외선. 적외선보다 더 파장이 긴 라디오파. 적외,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X-ray, X선. 그 다음, 감마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볼수 있는, 우리가 볼수 있는 빛은, 빛을 볼수 있는 영역은 자외선, 아 가시광선 영역 뿐이지만은, 이 빛,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뭐, 라디오파, 그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파, 뭐, 이런 것들 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빛을, 조, 빛 종류 별로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좀 관심을 가지세요. 대기오염 물질, 1차 오염물질 발생원으로부터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이와 같이, CO, CO2,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하이드로카본, <웃음> 탄화수소, 그 다음 황화수소, HCl, 암모니아, 뭐 중금속산화물, 이런 것들, 1차적으로 오염물질 발생원에서 발생되어가지고 배출돼요. 대개 보면은 이런 이런 물질들은 오전 9시부터 증가하고 한 12시 감소하고 오후 6시 되면 다시 증가한다. 그럼 2차 오염 물질은 1차 오염 물질이 이제 2차 오염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뭐 주로 낮에 빛이 강한 강한 빛속의 자외선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오전 그다음 PAN이라고 해서 팬이라고 부르는 이 물질. 그다음 H2O2 뭐 과산화 물질.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차오염 물질은 12시경에 빛이 강할 때 12시부터 오후 한 2시경 빛이 가, 아, 가장 강할 때 최대로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후 한 4시 이후에는 감소된다. 이런 에,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가스 상 오염 물질 일반적으로 우리가 SOX NOx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 이걸 황산화물 그러니까 SO2 뭐 SO3 한꺼번에 SOX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 질소 산화물 NO NO2 이와 같이 이걸 NOx 이렇게 표현하고 뭐속 속스, 속스 속스 녹스 이렇게 이름 또 부릅니다 그 다음 HC 이건 하이드로 카본 탄소하고 수소로 되는 탄화수소 물질입니다 그 다음 입자상 매연 검댕이 먼지 뭐 연무질 연무안개 연무안, 훈연 매연을 링겔만 차트로서 차트로서 매연 농도를 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매연 없다. 이걸 0도라고. 0도. 그다음 20, 40, 60, 80, 100 이걸 매연 1도, 2도, 3도, 4도, 5도. 이렇게 0도에서 5도까지 매연 농도를 육안으로 관찰을 판정을 합니다. 어떻게 판정하냐? 자, 이렇게 판정하라. 자, 사람이 관측자가 관측자 앞에 약 15, 16m의 링겔만 차트를 두고, 그 다음 꿀뚝에 나오는 메연을 꿀뚝 위에 한 30에서 45cm 위를 육안으로 보면서 링겔만 차트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메연 농도를 판정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걸 거리 연도하고 30에서 40m 떨어진데 링겔만 차트를 15 내지 한 16m 앞에 두고 꿀뚝의 30에서 45cm 위쪽을 관측을 해서 매연을 농도를 구한다. 그 다음 대기오염 사건들 몇가지를 볼게요. 자 1930년에 벨기에에서 뮤즈 계곡에서 대기오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무풍상태고 대기오염 사건 일어나는 데는 분지입니다. 공장지대고요. 뭐 철아연 유리 금속공장, 기온역전 연무 발생되면서 아황산, 가스, 황산, 일산화탄소, 비소화물 이런 것들이 오염을 대기오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됐어요. 그 다음 미국에서 1948년에 도노라 대기오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공장지대입니다. 황산, 아 황산 가스 여기에 이해가지고 일어난 대기오염 사건 그 다음 영국 런던의 대기오염 사건 1952년입니다. 석탄 연소에 있는 황산 가스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다음 미국 1954년에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사건. 자, 이건 앞쪽에서 우리가 위생사 문제서 에 나왔던 LA 대기오염 사건. 자 어때 석유 석유를 많이 소비해가지고 광학 스모그가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서 LA 사건, 그다음 46년에 요카마에서도 일어났고 멕시코의 1950년에 포자리카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누출된 사고도 사고도 나타나고요 1984년에 인도의 보팔에서 이큰사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 유니온 카바이더사의 살충제 공장에서 독개스 누출이 일어났어요. 이때 사람, 가축,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르는 오염 사고도 있었다.